자, 이번 시간에는 boolean이라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이 바로 조건문 반복문으로 가면 좋겠지만 일이라는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boolean이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java flow c o 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알아서 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boolean app이라고 하겠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켜고 피니시해서 이렇게 생긴 코드를 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데이터 타입들을 좀 살펴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자열이 있었죠. string 그래서 이 string 이라는 형식에 맞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됐나요? 예를 들면, o 이라고 하면 저큰 따옴표로 인해서 o 은 문자, 열, 즉, string이 되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제가 1이라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따옴표가 없는, 저렇게 숫자만 쓰게 되면 저거는 숫자 데이터 타입, 그 중에서 정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인티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제 3의 데이터 타입을 배울 건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문자열이라는 데이터 타입에 소속되어 있는 데이터는 몇 가지인가요? abcdefg 뭐 이런 것부터, 한글이면 가나다라 마바사, 다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유한해요. 자 근데 숫자는 어때요? 자 숫자는 무한히 많죠. 01234567890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불리언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굉장히 특이해서 불리언이라는 데이터 타입에 속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단두 개입니다. 그두 개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t r 이게 첫번째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고요. f 스 l 이것이 두번째 데이터입니다. 즉, b 리 o 이라는 데이터 타입 안에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true와 false입니다. 자, 그러면 이 true와 false라고 하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변수를 만들 때 true라는 이름의 변수를 문, 만든다고 하면은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뜹니다. 왜요? 자, 다운표가 없는 true라는 텍스트는 boolean이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푸와 같은 이런 이름은 변수의 이름으로 쓸수 있지만 true, false, 이것은 여러분이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true와 false처럼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언어에서 어떠한 쓰임이 있는 저런 키워드들, 또는 앞으로 그런 기능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 컴퓨터 언어가 이것을 사용하기로 예약되어 있다고 해서, 리저브드 워드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이 true와 false라는 저 문자는, 어, 리언 데이터 타입의 true와 false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true와 false라는 불리언 언제 쓰냐?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자, 푸는 현재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죠 스트링은 어, 여러가지 메소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어, 그 중에서 contains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보시면 이 메소드의 우리 사용설명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사용설명서에 보시는 것처럼 contains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여기 return이라고 되어있거든요? true if the string contains false otherwise 즉, 어, 그 문자열에 우리가 입력값으로 전달할 어떤 값이 들어 있다면 true를 return하고 없다면 false를 return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contains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어, true와 false를 return하고 하는 친구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제가 푸 컨테인에다가 컨테인스에다가 월드라고 이렇게 치고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시켜 볼까요? 자, hello 월드라는 텍스트 안에는 여기 있는 이 월드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true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해봅니다. 자, 실행했습니다. 제 끝에가 true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정보, 예를 들면 저희 닉네임인 이고잉을 음. 한번 넣어볼까요? 이고잉은푸 안에 없죠. 그러면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제 끝에 있는 게 false인 거죠. 즉, 그렇다, 그렇지 않다,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정보가 데이터 타입이 바로 true와 false라는 구체적 데이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데이터 타입? boolean이라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boolean은 이제 뒤에서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과 결합하면 엄청나게 중요해지거든요. 지금은 아,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쓱 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